자, 여러분, 하이구, 반갑습니다. 오늘 7대제 뉴스 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업데이트가 있을텐데, 오, 상당한 일이 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감사 압도적 감사 이벤트입니다. Yeah. Want, fail, out, yeah. 자, 무엇인고 하니? 새로 다운받아주실 여러분을 위한 감사 압도적 감사 해가지고, 4월 14일 목요일 점검이 끝나면 즉시 지급으로 다이아 100개를 준다고 합니다. 무려 100개. <웃음> 4월 7일에서 또 7일 동안 매일 5개씩 더 해가지고 이건 추석 할 때마다 총 135개의 다이아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정도면 인정입니까? 자, 이게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보면은 어, 이벤트 기간은 4월 7일 점검 후부터 4월 14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 7일간 진행이 되고요. 자. 문장을 잘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곧 업데이트가 완료될 텐데 4월 7일 점검 후에 100개를 줍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4월 14일 목요일 점검이 끝나면 100개를 지급하고요 14일입니다 그때 100개 지급이고 지금 7일부터 14일까지는 이 7일간은 출석으로 다섯 개씩 받게 됩니다 일단 곧 있을 우리 점검 완료에서는 다이아 다섯 개씩 받아 나가실 수 있고 14일 때 100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럼 14일 때 무슨 일이 있길래 갑자기 네마블이 이러지요? 이렇게 되잖아 어. 네마블을한 번씩 뿌릴 때 세게 뿌리긴 해요 인정하는 부분 있지? 음. 세게 뿌릴 때 있는데 요번에 뭐냐면 14일 목요일에 패치, 풀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는 모든 모험가님을 대상으로 이게 무슨 말이겠노? 풀 다운로드를 받아줘야 된다 이말 아니야 그럼 우체, 우편함으로 100개를 꽂아드리겠다 이 말이거든 풀 다운로드 사전 안에 한번 볼게 자 무슨 말이냐 어, 이번 1 4일 업데이트할 때 모든 디바이스에 저장된 7개대제 패치 데이터가 초기화 되며, 어, 초기화 되며, 초기화 한다 이렇게 좀 무섭지? 근데 게임 뭐 정보가 초기화 된다는 뜻은 아니야, 데이터가 어, 게임이 어, 깔아져 있는 게임이 초기화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6기가 분량의 데이터를 다시 다운로드 받아야 정상적으로 게임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은 크게 고민할 것 없이 업데이트하면 돼. 업데이트 하는데 원래 는 업데이트가 쫙 끝난다면 이번 업데이트는 마치 처음 깔 때처럼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데이터로 만약 업데이트 한다든지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 데이터 6기가 날아갈수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환경에서 꼭 업데이트하시길 말씀드리겠고. 어 봐봐. 어, 이말이 이제 4월 14일 목요일 패치 풀 다운로드를 실시하게 된다. 패치를 다운로드 해주시는 모든 모험가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어, 어, 내가 보기 그냥 한번 풀 다운로드 하는 느낌이거든요. 핸드폰에 새로 게임 깔때 같은 그 정도 시간 걸릴 거야. 그렇게 하면은 다이아 100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7월 4일에서 14일 동안 요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뭐랄까, 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이아 5개씩 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겠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오래 걸리더라도 업데이트 14일에 받고 다이아 챙기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오는 게 이벤트 실련의 탑, 이벤트 시련의 탑이 오픈 되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아이템 획득이 있겠고. 여기인데요 이벤트 실현에는다 1, 2, 3, 4 이렇게 짜있고 이쪽 아이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깨 나가야지 깨 나가면서 이제 이 공약들을 이제 유튜버들이 올리고 할 텐데 저도 올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없어 오늘 공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좀 슬프게도 우리 아들이 먼저 코로나 확진이 됐고 음, 나름 가정 내에서 이렇게 좀 분리를 좀잘 하고 이제. 그래 정말 대단한 건 엄마는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 들었어요. 엄마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고, 어, 같이 격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마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초록이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방에 있거든요. 그런데 초록이가 오늘 이제 확진이 됐습니다. 확진 됐고, 음, 우리 아내 지금 마키님은 목소리가 좀 이상해, <웃음>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이 무슨 좀비 게임이야 이게? 좀비 사태야? 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그렇게 됐고요. 아 어, 저도 지금 사실 웃고는 있지만 목이 많이 따갑습니다. 목좀 많이 따갑고 어 어떻게 잠들 때 약간 땅으로 떨어지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지금 제가 벌써 영상을 지금 네 개째 찍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엄마는 격리 방으로 들어 간다면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일까지는 해내고 이제 쓰러져야 되겠지 쓰러지더라도 그래서 오늘 검색 주제가야 너무 이게 짠짜내지로 하여튼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게 될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 이거 이 하필 요이 시련의 탑은 제가 공약을 못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못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영상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최대한 더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좀 재밌는 컨텐츠 많이 찍었거든요. 그것들 이제 편집자님들이랑 해서 하나씩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응원 <웃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칭호 탑 정복자 획득 이제 칭호도 받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번에 그래서 클리어별 보상하면 보상도 상당히 뭐 오우 상당히 잡지않데좀쫙 한번 챙겨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전투 이벤트 어, 길라의 휴일 뭐 이런 거 알죠 뭐 소가레스에 나오는 거 이번에 목걸이 나오니까 한번 좀깨 주시면 좋겠고요. 나이 많이 또 요런 거 이제 좀 질질거리는 거 보상. 그것도 뭐 하실 분들은 또 하셔야 되겠지? 나 하면 좋겠고. 버그 수정해가지고 큰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슬픈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구스가 이 라그반 뽑느라, 예, 그 생방 보신 분들은 아실 텐눈물의 뽑기를 했거든, 정말. 그런데 상시 뽑기에 추가. 상식 뽑기에 추가되고요 어, 그래야 되겠지 여러분들 추가됩니다 추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그런건 있서 픽업으로 했을 때 되게 쌌거든 이번에 싸게 했잖아 막 일다이어도 막 들어가고 확정 ssr도 많이 들어있는 스텝업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 지금 다시 나보고 판단해라 해도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 이제 라그반은 정말 좋아요 음, 조만간 우리 해우가 출연한 영상도 올라갈 텐데 해우도 라그반 쓰거든요 보미도 라그반 쓰지데 PK 뭐 거의 다 라그반 다 써요 어, 저도 라그바는 알아보고 세게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고 라그바는 어, 투자한 건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 여러분들 <웃음> 축하합니다 정적 뽑기 요거 티켓 모아 놓으신 분들 많죠? 솔직히 인간적 뽑기 이거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풀업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로 얻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어 괜찮아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저는 하여튼 스텝업 뽑기라 가지고 진짜 잘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 맞이하고 또 즐거운 7대제 되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건강 항상 유의하고 면역력, 면역력. 화이팅! 좋은 날 되세요. 굿! 바이! 예뻐졌구나.